안녕하세요 유칸습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슬라임이 출시됐다고 꽤 됐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진짜 모든 다이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도 봤는데도 없었는데 드디어 다이소 슬라임을 구했습니다 후, 진짜 하, 진짜 제가 돈이 없어서 원래 이게 색깔이 여섯 종류가 있었어요. 보라색, 어, 회색, 분홍색, 빨강색, 초록색인가, 파랑색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색깔이 여섯 개 있어서 여섯 종류 다 사고 싶었는데, 이게 또 돈이 없어서 현금이 별로 없어서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사왔습니다. 어, 종이 나라에서 만들었고, 가격은 천 원. 그리고 반짝이 가루가 가라앉아 층이 생기면 잘 혼합하여 사용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물이 흘러내릴 수 있대요. 약간 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슬라임을 찍고 넣을수 있는 이렇게 모양 틀이 있고요. 통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이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품번은 1018448. 슬라임 40g 이고요. 음... 뭔가 별다른 건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슬라임 구하려고 아,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드디어 지금 뒷북? 디프? 뒷북 아닌가요? 지금 유튜브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글리터 슬라임 리뷰를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음. 그래도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리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실 슬라임을 좋아하는데 별로 잘 만지는 이게 슬라임도 잘 만지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잘 만지는 타입이 아니라서 제대로 리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뜯으니까 말랑말랑 쫀득쫀득이라고 되어 있고 재료 활용 예시 이렇게 나와있어요 별 스팽글 알록달록 구슬같은거를 그냥 슬라임에 섞어서 그냥 슬라임에 섞어서 갖고 놀라고 되어있습니다 슬라임 초보들이 갖고 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임 초보인 제가 한번 갖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위에 먼지가 없나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진짜 영롱해 와, 이게 약간 좀 글리터는 처음 사보거든요? 슬라임 글리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어 이건 진짜 예쁘다 우주를 담아놓은 것 같아요 보라색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약간 이게 이렇게 만지면 이 글리터가 되게 되게 얇고 세미해서 그런건지 이 글리터의 입자가 다 손으로 느껴져요 우와 이 약간 종이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냄새는 그 종이나라 물풀? 종이나라 딱풀 있죠? 그 종이나라풀이랑 똑같은 냄새나고 그리고 되게 펄이 진짜 자글자글하고 진짜 예뻐요 이렇게 펄 많은 거 처음 봐요 이게 천원이라고? 이거 봐요 진짜 와 이거는 근데 뭔가 재료 같은 걸 넣고 굳이 만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예쁘다 그냥 이이 이 스팽글 자체로도 진짜 예뻐요 와 반짝이가 글리터가 진짜 너무 많고 혹시 기포 소리 들리세요? 잠시만요. 잘안 들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본 아이폰 기본 카메라를 쓰고 있어서 이어폰도 안 끼고 하고 있어서 잘안 들릴 것 같은데 기포 소리는 약간 조금? 아직 만진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냄새 나요. 진짜 그 제가 종이나라풀 냄새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풀 냄새가 나면서 일반 문구점 슬라임은 되게 거, 냄새가 다 거기서 거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 오 이건 진짜 좋은데요. 일단 냄새부터 합격이고 글리터도 다 좋고 이거 터지는 소리도 좋고 그리고 색깔도 다양해서 예쁘고, 천 원인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죠. 요즘, 진짜 엄청 비싸게 파는데. 제가 이, 이 모짜렐라, 이만한 거를, 문구점에서 천 원인가? 그쯤 구매했었거든요. 이 문구점. 네. 오, 이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양이 조금 적지만, 이게 5,000원어치를 사면 한이 정도 될거 아니에요. 이게 다섯 덩이 있다 생각하니까 5,000원어치가 어 네, 이건 진짜 가격 약간 약간 조금 비싼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이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이 이런 부분을 다 만질 때 글리터 이 하나하나가 진짜 다 느껴져서 너무 신기해요 우와. 음, 진짜 그냥 수업시간 되는 이것만 만지고 놀고 싶을 정도로 아 진짜 이거 많이 쟁여들 거야 아 그럼 아, 이게 제 저희 집이랑 좀 먼곳 가서 사왔거든요 그곳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다이소에 이게 팔길래 사놨는데 아 진짜 많이 쟁여 올걸 이거 진짜 좋아요 그냥 잘 늘어나고 원래 문구점 슬라임은 진짜 끝도 없이 늘어나진 않고 그냥 어느정도 하면 그냥 뚝뚝 끊어졌잖아요 이건 진짜 끝도 없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잘 만들 수가 있지? 역시 공장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뭔가 좀 뭔가 되게 막비위생형인것 같고 막 몸에 안 좋은 거 잔뜩 넣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와 진짜 그냥 좋다는 말말 말, 밖에 할말이 없어요 진짜 쫀득쫀득 말랑말랑하고요 진짜 다이소에 가면 은꼭 사야하는 물건들 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이게 슬라임을 못 만지는 손들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게 일단은 녹아있지 않아요. 이슬라임 보통 문구점 뭐 슬라임 보면 다 녹아있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글리세린이나 액티베이터가 없어서 사실 이게 녹아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리뷰를 시작했는데 오 이거는 글리세린이나 액티베이터 없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영상에서 지금 네, 이렇게 끊어진거 보이시죠? 이게 왜 끊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뭐 일반 문구점 슬레임을 살 바에는 차라리 이걸 사겠다. 진짜 그런 느낌 와, 진짜 아 진짜 똑같은, 똑같은 얘기면 진짜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셔야 합니다. 진짜 좋아요.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이게 또 같은 색이라 해, 하, 해도 이게 뒷면 모양 틀이 다 다르더라고요. 막 버섯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막 이것저것 다 있는데 전 아이스크림이 좋아서 아이스크림으로 골라왔습니다. 솔직히 응? 방귀 낀거 아니에요. 방귀 낀거 아니라 진짜 여기서 난거 압력, 때문에, 보이시죠? 압력 때문에, 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웃음> 이렇게, 좀, 뭐 되게 힘도 강하고, 좋은데, 약간, 압력 때문에 잘 떨어지진 않는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슬라임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모양새 찍을 일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이번에 누를 땐 소리 안 나는 거같 진짜 역조. 꼭 누르고 떼면 떼떼오 아이스크림 모양이 약간 선명하게 선명 선명하게는 좀 무리인 것 같지만 어쨌든 찍혀 나왔습니다. 여기다 아예 이렇게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잠깐.. 잠깐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되게 선명하고 뭐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옆에 아이슬라임 아모스 5 0 0 0원짜리가 있거든요 투명? 이걸 한번 섞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섞었다가 막지 어떡하니? 제가 아직 이거는 개봉도 안한 상태라서 한번 진짜 조금 섞어볼까요? 푸면 이건 진짜 대용량으로 나와도 대박 날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다이소가 사실은 제품이 다한 3분의 1 정도는 하자가 다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좀 때가 지난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은 음, 빵긋빵긋 식이라던가 레트로 신이라던가 이런걸 보면 은다 하자가 있어요 다 재고가 남아있는거는 웬만하면 다 되게 큰 규모 아니면 하자가 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반품하는거겠죠? 그런데 뭐 이거는 하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와.. 강추 진짜 좋아. 저는 앞으로 문구점 슬라임 안 사고 다이소에서만 슬라임 사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이 글리터가 너무 예쁜 게 어, 이 글리터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늘렸을 때 투명해져서 약간 랩처럼 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랩처럼 돼서 막 이런데에 막 이렇게 랩처럼 씌우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눌리면 이랩 사이에 보면 글리터끼리 이렇게 뭉쳐져서 별자리처럼 보여요. 아 이게 카메라엔또안 잡히네요. 아 하여튼 이게 진짜 이쁘네. 이거는 실물 로 한번 보셔야 돼요. 천원이면은 문구점 살 바에는 여기서 사겠습니다 진짜. 와, 진짜, 어떻게. 너무 예쁘다. 와. 그러 지금 한 번, 제가 안 쓰는 슬라임통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투명 가모스 슬라임도 한번 열어보고, 이거 조금 떼어서 한번 그냥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으면 뭐가 좀 똥망 될것 같은 느낌 이 나는데. 오, 이거는 음 냄새가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아모스 무플 냄새. 뭐라 해야 돼? 이게 진짜 근데 진짜 완전 투명해요. 보이시죠? 응. 와, 이 대용량이 5,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문구점이 또 가격이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고 아 이거. 아이 진짜 쾌감 아이 슬라임 처음 샀을 때 이렇게 딱 쾌감이 느껴지는 게 저는 약간 투명 슬라임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샀던 게 투명 슬라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슬라임이 누르면 이렇게 지문이 남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리고 특히 투명 슬라임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문구점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되게 싫었는데 진짜 이거는 그냥 색깔이 영롱해서 사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다 꺼내. 약간 지금 이게 산지 조금 오래돼서 상태가 좀안 좋은 거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손이 되게 엄청 큰 편인데 손이 되게 큰 편이에요 어디가서 손 크기로 딸리진 않거든요 저보다 큰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우와.. 손에.. 두 손에 안.. 두 손으로 해야지 겨우 들어와요 우와.. 근데 문제는 제가 산 지가 꽤 돼서 한.. 한 달? 한 달도 아지 그.. 한 달? 한 달은 아니고, 한 2주, 3주 정도 전에 샀는데, 음, 근데, 좀 뚝뚝 끊기는 게, 혹시 문구점 슬라임이라서 있긴 있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손, 손다 들어가겠는데? 와, 여기다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보세요. 압력 때문그렇다 우와 보이세요? 와 이거는 와 보이세요? 완전 그냥 깔끔하게 남아버리는데 이거 보세요 다이소 그러니까 종이나라 슬라임은 안 남는데, 얘는 진짜 확실하게 남아요 투명이 나서 그런가?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아, 제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게또 싫어가지고, 리뷰를 안 하고 그냥 남겨둘까 생각했던 건데, 어쩔 수 없죠. 슬라임이, 기포가 없는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기포가 많은데? 와 이거 바늘로 하나하나 다찔러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눌러서 폭터뜨리면 기분 좋은 거 아세요? 전 약간 이런 거 슬라임은 기포 항상 터뜨려주고 싶어서 바늘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항상 찔렀거든요 이거 가만히 냅두면 기포가 빠질까? 우아 이걸로 밥풍도 해보고 싶다 아픈 거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성공을 그냥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왠지 이걸로 하면 너무 무거워서 안될것 같은 느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카메라를 좀더 뒤로 옮기고. 아,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까지는 기이 부족하다. 와 근데 이거 이거 만지니까 진짜 잠이 확 깬다 진짜. 너무 좋아. 요보셨어요 바풍 성공했어. 바풍 성공했어. 바풍 바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먼지가 들어. 갔 벌써부터 먼지가 들어갔어.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풍성고가 있어요. 크기가 중요한가? 그냥 아무스라잘잘는거 같은데? 이봐, 거또 뭔지 들어. 우와. 한 아, 다시 한 번. 어 말도 듣는 거 봐.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어떻게 했더라? 와, 저 바보 처음 만들어봤어요, 진짜로. 학교에서 맨날 애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해서 만들어봤는데. 와, 어떻게 만들었지? 어,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느낌은 전혀 데인 데인나이 없고, 찰방찰방 하는 것도 없고, 말랑말랑 쫀득쫀득 헉? 소리 들리세요? 잠시만요 이거 어. 소리 들으시라고 제가 해드릴게요. 어. 진짜 슬라임은 이 손가락 어쨌든, 이, 이 소리로 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너무 좋다. 기포 때문에 약간 좀 사는 거 후회하고 있었는데, 어, 후회할 일이 없어요.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와, 그냥 좀손때 타서 더러워지는 거랑 기포 차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 그냥 진짜 어쩔 수 없는 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다이소 슬라임은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근데 얘는 소리가 나네. 게다가 이것까지 잘 지켜. 몰드까지. 아주 그냥 진짜 아모스에서 만든 거는 진짜 살만하네. 다시 한번 바풍 해볼게요. 진짜 에 바지 아 실비 잠깐만 와 근데 이거 진짜 다시 한번 꾹 눌러서 바풍을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덮었는데 이게 되게 빨리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했더라요녹화본 다시 돌려보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떼어서 섞어보면 뭔가 혼족이 나올거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정도 떼가지고 여기도 아 이건 좀 아깝다 다이소가 양이 양이 적어서 뭔가 넣기가 좀 아까운데요 슬라임을 못 만지면 슬라임이 손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앉아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건 좀 손에 덜 붙는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 만, 친구들 집에서 만들어주면은 그건 항상 제손다 붙어요. 어, 이거 괜찮은데? 그쵸? 우와 약간 그 아이슬라임 때문인지 이 종이나라 슬라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아까보다 늘어나는게 예 뭔가 좀 끊기죠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촉감은 되게 진짜 부드럽고 약간 양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 이거는 이거 뒤에 있는 거 기포가 잘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빠지면 그냥 여기 뒤에 있는 거랑 섞어가지고 갖고 놀아도 될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색깔도 약간 연 보라색 갑자기 슬라임 만드는거에 엄청 재미 붙일 것 같은 이 느낌 손에 달라붙는 건왜 달라붙지? 둘다 서로 안. 약간 손에 달라붙는 건 아모스 슬라임 때문에 달라붙는 것 같고 이걸로 바풍이 될까요? 근데 이런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바풍 고수 아니면 못할것 같은데. 아니 아니 너무 뜸 너무 뜸을 들였어. 뭘 눌러서? 아 바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두 개를 섞어봤는데 이것도 되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넘보라색이어서 파스텔색입니다. 음, 이거를 전 슬라임의 잔해를 다 지워버리고 따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슬라임 에서 유명한 아모스 슬라임 그리고 다이소 종이나라 슬라임 이렇게 두 가지를 리뷰하고 또 섞어봤는데요 음 저는 이거랑 이거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개인적으로는 아둘다장단점이 있는 게 얘는 펄이 컬이 있어서 진짜 예쁘고, 색깔이 다양하고, 가격도 싼고, 어잘 늘어나고, 말랑말랑 탱글탱글한데, 양이 좀 적은 거? 이게 좀 아쉽고, 얘는 일단 투명이라서, 아, 이거 클리어처럼 이렇게 기포가 잘 없어지면 좋을 텐데, 어,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기포 안 없어지는 거는 보류하고, 약간 손에 묻는 게좀 아쉬워요. 그래서, 음, 저는 이거를 다섯 개 사면 이 정도로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양으로 따지겠습니다. 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양이 적은, 작고 돈을 별로 드리는 것보다 하지 않으시면 이걸로.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드려서 무조건 양이 많아야 한다. 하면 이걸로.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